신들의 전쟁 하면 우리는 은이 어떤 것들을 떠올리나요? 절대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아버지 신과 세상을 바꾸고 싶은 젊은 신들의 혈투. 인간의 싸움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웅장하고 스케일 큰 전투.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혹시 수수께끼 마치기, 꽃 피우기, 잠 많이 자기가 떠오르시는 분 없나요? 만약 계셨다면 정답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주인공 대별왕과 소별왕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이야기의 정식 명칭은 천지왕 본풀리입니다 여기서 천지왕은 오늘 등장하는 신의 이름이고 본풀이는 간단히 말하자면 구슬할때그구슬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혹은 어떻게 신이 되었는가 이걸 이야기해주는 구의 절차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이라는게 결국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거다 보니 지역과 시대에 따라 그리고 전달하는 사람에 따라 이야기가 각각 다릅니다. 오늘은 한 가지 각편을 중심으로 하되 다른 각편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으면 이걸 조금씩 추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는 인간 세상의 시작 으로부터 살짝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절은 여러모로 지금과 많이 달랐어요 가장 달랐던 건 해와 달이 두 개씩 있었다는 거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낮에는 쪄죽을 것 같은 더위에 밤에는 얼어 죽을 것 같은 추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막상 말하고 보니까 지금도 딱히 다를 건 없긴 한데 문제는 날씨만 엉망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때는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였던 시기여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동물과 식물이 서로 말이 통했대요 동물과도 이야기를 할수 있고 죽은 사람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세상이라 오히려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았던 모양입니다 산 사람을 부르면 죽은 사람이 대신 대답하는 일들이 일어나 혼란스럽기도 했고 온 세상의 동물, 식물, 인간, 귀신들이 모두 같은 말로 얘기를 하니까 엄청 시끄러웠었대요.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이 시대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그강무도한 부자 수명장자입니다. 수명장자는 나쁜 일이랑 나쁜 일은 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수명장자에게 당한 사람은 그와 싸울 엄두도 못 냈대요. 수명장자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재물도 있었지만 사나운 말 9마리, 사나운 소 9마리, 그리고 사나운 개 9마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명장자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도 할수 없었습니다 머리 한대 쥐어박으려다 동물법이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 누구도 자신을 가로막지 못하는 세상에서 수명장자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말 그대로 하늘을 찔렀다는 의미예요 어느 날 수명장자가 하늘을 가리키며 천지왕조차 자신을 잡아갈 수는 없을 거라고 외쳐버렸거든요 여기서 천지왕이라는 이름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냥 옥황상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즉 수명장자는 신, 그것도 옥황상제를 상대로 거하게 어그로를 끌어버린 셈인데 당연히 이걸 천지왕이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죠. 화가 난 천지왕은 수명장자를 벌하기 위해 직접 만명의 군사를 끌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인간계에 도착한 천지왕, 수명장자의 집 근처에 있는 청버드나무 가지 위에 올라타서는 수명장자의 소를 띄워 집 지붕에 올려두고 가마소치 문 밖으로 걸어나오게도 하며 조화를 부렸습니다. 수명장자 입장에서는 집에 있다가 갑자기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경험한 건데 딱히 놀라거나 무서워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천지왕은 이번엔 자기가 쓰고 있던 두건을 수명장자에게 씌워서 수명장자의 머리가 금방이라도 깨질 것처럼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진짜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자마자 하인에게 도끼로 자기 머리를 깨버리라고 명령하거든요. 천지왕은 기겁해서는 수명장자를 벌하는 걸 포기하고 두건을 회수한 뒤 후퇴했습니다. 한편 수명장자 집 근처에는 백주할망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었습니다. 천지왕은 백주할망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하늘로 돌아가기로 했죠. 백주할망은 집이 너무 누추해서 신을 모실 수가 없다고 말했지만 천지왕은 그런 건 상관없다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누추한 집도 문제긴 한데 백주알망에게는 그것보다 더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에 식사를 대접할 만큼의 쌀이 없었거든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밥할 쌀조차 없었을까 싶을 수 있지만 가난하지 않았더라도 별로 달라질 건 없었을 겁니다. 혹시 잊으셨을까 봐 이야기해드리자면 현재 천지왕은 1만 명의 군사와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집에 만 명을 먹일 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래서 백주알망은 하는 수 없이 부자 수명장자에게 쌀을 빌려와 이들을 대접했죠. 백조할망이 해준 밥을 잘 먹은 천지왕은 잠을 자다가 어떤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사실 백조할망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옥 얼레빗으로 머리를 빗는 소리였죠. 백조할망의 딸은 너무 예뻐서 마치 달의 궁궐에서 사는 선녀인 것처럼 아름다웠고 천지왕은 그날부터 백조할망의딸 총명 아가씨와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엄청 빠르죠? 모든 게 빠른 이 연인은 이별도 빨랐습니다. 부부가 된지 사흘 만에 천지왕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거든요. 결혼한 지 3일 만에 돌싱이 되게 생긴 청명 아가씨 앞으로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만약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지만 천지왕은 청명 아가씨에게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박이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게 되거든 이름을 대별왕 소별왕이라 짓고 이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거든 내가 준 증표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라는 이야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천지왕은 박씨 두 알을 주면서 박씨를 정월축일에 심으면 4월축일에 줄기가 하늘까지 뻗을 테니 이걸 타고 올라오면 된다는 말을 끝으로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갑자기 박이왕이 된 총명 아가씨는 정말 쌍둥이 아들을 낳았고 이들의 이름을 대별왕과 소별왕이라고 지었습니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아버지는 없었지만 무럭무럭 잘 자라났고 어느새 15살이 되어 공부를 하러 서당에 가게 되었죠 형제는 여기서 삼천 선비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삼천 선비가 누구냐 좋게 말하자면 이 형제가 아버지를 찾으러 가게 동기를 부여해 준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버지 없는 호로 자식이라고 얘기해서 대별왕과 소별왕이 아버지는 어디 있냐고 물어보게 만들었으니까 이 말을 들은 박이왕은 사실 너희의 아버지는 옥황에 있는 천지왕이라고 말하고 천지왕에게서 받은 것들 즉 징표인 얼레빗과 붓, 실타를 준뒤 박씨 두아를 주었습니다 박씨는 정말 천지왕의 말대로 금방금방 자라나 하늘까지 닿아서 대별왕과 소별왕은 이걸 타고 하늘에 도착했죠. 주영제는 천지왕을 만나 어머니에게서 받은 징표를 주었고 그제서야 천지왕은 이들이 자기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처음 만난 아버지 천지왕은 아들들에게 인간 세상에서 사는 건 어떻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낮에는 쪄죽을 것 같고 밤에는 얼어죽을 것 같은 삶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영제는 인간 세상에 해와 달이 두 개씩이나 있어서 너무 덥고 너무 춥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천지왕, 형제에게 천근이 더 되는 무쇠 활과 화살을 주었습니다. 그 활과 화살로 해와 달을 쏴서 하나씩만 남기라는 거였죠. 아버지 말대로 이들은 인간계로 내려와 해와 달을 향해 화살을 쐈는데 이때 대별왕이 떠오르는 해를 쏴서 부서진 자네들은 동쪽 하늘에 수많은 별이 되었고 소별왕이 떠오르는 달을 쏴서 부서진 자네들은 서쪽 하늘에 수많은 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랑 달이 하나만 남아있게 되면서 날씨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산 사람들을 관장하는 왕과 죽은 사람을 관장하는 왕이 없어 세상에 질서가 없었거든요 인간 세상을 관장하는 박이왕이 있지 않았냐고요? 그러게요 근데 아마도 이 박이왕은 정말 인간계 그 자체만 관장하는 왕이라서 이승의 인간들과 저승의 인간들을 관장한 왕이 더 필요했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형제는 한 사람은 이승을 관장하는 왕이 다른 사람은 저승을 관장하는 왕이 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두 형제 모두 저승보다는 이승의 왕이 더 탐이 났고 이들은 신들의 전쟁을 통해 이승의 왕이 될 사람을 결정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내기는 수수께끼 내기 대별왕이 수수께끼를 내면 소별왕이 그걸 맞추는 형식이었는데 아무리 봐도 상식이나 지식을 겨루는 내기라기보다 그냥 넌센스 퀴즈 같다고 느껴질 정도로 어이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엉터리 퀴즈들의 특징이 뭡니까? 문제 내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별왕이 말한 답변은 모두 대별왕의 반박에 가로막혀 버립니다 소별왕은 이승의 왕이 정말로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꽃피우기 내기로 이승과 저승의 왕을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형제는 지부왕 그러니까 염라대왕에게 가서 꽃씨를 받아와 꽃동이에 꽃을 심었죠 그런데 대별왕이 심은 꽃은 엄청 잘 커서 번성꽃이 되었고 소별왕이 심은 꽃은 시들시들하더니 겁녀울 꽃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 번성꽃이랑 검열꽃이 어떤 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번성꽃은 왠지 엄청 좋고 예쁘고 막 생명을 번성시킬 수 있는 꽃일 것 같고 검열꽃은 뭔지는 몰라도 죽음의 향기가 나는 시들시들한 꽃일 것 같죠 수수께끼에서도 졌는데 이번 내기에서마저 지면 정말 이승의 왕이 될수 없는 소별왕 갑자기 대별왕에게 잠을 좀 자자고 이야기합니다 대별왕은 순순히 알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깊은 잠을 자기 시작했죠 소별왕은 잠을 자는 척만 하고 있다가 대별왕이 잠든 걸 확인하고는 자신의 꽃과 형의 꽃을 바꿔치기한 뒤 형을 깨웠습니다. 대별왕은 분명 자기가 피워낸 꽃이 소별왕의 앞에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냥 속은 척 넘어가 주기로 하고 소별왕에게 이승의 왕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아마도 소별왕이 이길 때까지 계속해서 내기를 다시 하자고 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소별왕처럼 속임수를 써서 이긴 왕이 이승을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다스림을 받는 인간들도 서로를 속이고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죽이고 분륜을 하게 되겠죠. 반면 정직하고 현명한 형 대별왕이 다스리는 저승은 정직하고 순수하고 맑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내기를 끝내고 대별왕이 저승으로 내려간 후 소별왕이 이승의 왕으로서 처음 한 일은 자기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일, 즉 수명장자를 벌하는 일이었습니다. 소별왕은 수명장자를 능지처참하고 뼈와 살을 갈아는 뒤에 바람에 날려버렸습니다. 이때 날아간 수명장자였던 것들은 모기, 파리, 각다기 같은 작은 벌레들이 되었다고 하네요. 대별왕과 소별왕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신화는 사실 발이 되기 편해서 옛날에 가볍게 다룬 것 빼고는 처음이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부디 즐겁게 시청하셨길 바라며 저는 다음 주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